네 자가 격리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갔는데 저기 소개하고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해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몬게이밍의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고스트 장용준입니다. 자가 격리 기간이 이제 반 정도 지났는데 어 지나는 동안 쉽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보급품들도 오고 하면서 좀 되게 풍족한 생활이 돼서 이제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돌발 질문이 해 한데 뒤에 보니까그구 구호품이라고 막 그러던데. 네. 막 쌓여 있잖아요. 뒤, 뒤에 있잖아요. 좀네렇게좀 있어요. 아, 뭐 뭐가 있냐고요? 뒤에 좀 구호품이 지금 막다 쌓여 있고 지금 막 네, 네. 근데 지금 뭐 살아 살아간데. <웃음> 지난 지내는 거에다 좀 문제가 없나요? 어, 보급품들이 오고 나서는 이제 약간 원래 약간 음식이 입에 잘안 맞았었는데 이제 좀 한국에서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좀. 그래서 그건 되게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질문할게요. 일단은 롤드컵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성대가 누굽니까? 어, 팀이요? 아니면은? 팀하고 선수, 다 이게? 팀하고 선수요? 어... 저는... TES 나... 초반엔 아니고 나중에 만나고 싶어요. TES... 아, 그... 그러면... 재키하고 네, 그러니까 팀하고 선수라고 한다. 좀이유가좀 뭐가 있을까요? 어, 중국에서 이제 강한 가장 지금 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인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MSC컵 컵대... 때뭐 어, 아닌가? 아 마, 맞아요 맞아요 MSC컵 때 저희가 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부모이 네.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챔피언 스킬을 만들게 되는데 네. 본인이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만들고 싶은 챔피언이 뭐가 있을까요? 어, 솔직히 약간 그 먼저 생각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부드술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자, 자 자세히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컵이 지금 아 그러면 네. 생각 안 하는데 딱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스킬은 뭐가 있을까요? 제 챔피언 스킨이요. 네. 어 그래도 네. 세나 쪽 조금? 요번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대회를 하는데 네. 어떤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상하이밖에 이제, 이제 가지는 않지만 네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제가 해외에 나와서 이제 대회하는 건 아예 처음이라서 좀 신기하고 음. 무관중 경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아쉽지만 좀, 색다른 무대에서 이제 게임을 해보는 거잖아요. 좀, 새롭고 신기한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자신과 같은 이게 원딜 중에서 좀 잘한다고 네. 생각하는 선수가 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막 엄청나게, 모든 팀들과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해본 선수랑은 룰러 선수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한 단어로 LCK와 LPL을 표현하자면한 단어로요? 그러니까 LPL 한 단어, LCK 한 단어예요? 음, 맞아요 LCK는 도전자 되어있고요 LPL은 왕관을 쓴자자 음. 자, 일단 팀원들한테 응원한 음. 마디 하자면 팀원들한테요? 네. 어 이번에 꼭 서머 때처럼 잘해서 롤드컵에서도 많이 이겨서 우승까지 좋은 경기력으로 했으면 좋겠다. 파이팅.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요 응. 저번에 너무 그막 히트를 쳐가지고 경기도 그 있잖아. 요아 경기도 그거요? 응. 그게 너무 히트가 쳐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생각하고 있는 계획 가지고 있는지. 아 이거는 제가 인터뷰 하다가 혹시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그 나도 되게 공부했던건데 슈퍼계정을 받았잖아요 네 한국하고 좀 다른게 뭐가 있어요 다른 뭐 아, 개인 방송 보니까 뭐 천용인 서버? 막 그런것도 있는데 중국 네. 슈퍼계정은 좀 뭐가 달라요? 어 일단 서버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 슈퍼계정 일단 네. 중국에 서버가 되게 많잖아요 아, 중국 내에서 이제 서버가 여러개가 있거든요 일단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서버가 이제 하나 지정돼서 이제 그 거기만 이제 슈퍼 계정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들어가면 1레벨 이렇게 돼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버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거 빼고는 그냥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이랑 그쵸? 직접 스킨을 사서 써야 되는 점 아, 그러면 천용이 서버? 막 이게 있던데 그거 좀 들어볼래 어땠어요? 그게 제가 그 서버가 이제 정확히 들어는 오반는데모르는데 아마 이제 거기 서버를 저희한테 준게 아, 아닐까요?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롤드컵에서 징동하고 로고하고 삐져야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 교표 네. 효과는 어떻습니까? 어, 솔직히 처음 딱 뽑았을 때 이제 거의 뽑을 수 있는 수 중에 거의 가장 안 좋은 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이제, 어차피 저희가 우승하기 위해서 이겨야 되는 상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기면 상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담생고에나 하여튼 세제 샤워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약간 약간 오, 오해가 있, 있었는데 일단 그 장면까지는 맞는데 이제 제가 저는 바디워시를 따로 챙겨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디워시는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그 샴푸가 이제 제가 혹시 세제로 샴푸를 했나 생각해가지고 확인하러 왔었는데 다행히 이제 아니었던 걸로 사실이 판 명이 되었어요. 이 영상 이후로 본인의 네. 별명이 세제원이 됐어요. 네. <웃음> 그,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어, 네, 다 어. 되게 너무 재밌어 해주셔가지고, 약간, 아니어도 그렇게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저 말고도 다른 세제로 진짜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팀에. 그래가지고 제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 그렇다고 보기에는 세제로 샤워를 한 사람 누구일니까 코치님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선수들은 PD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아, 정말? PD님도 세제로 하셨고 아, 정말요? 그 세제가 딱 보면 세제가 그 가루가 있고 두네 이제 액상, 그러니까 액체가 있는 세제가 좀 있어요 네 호텔에 있는 세제는 어떤가요? 그, 액체로 돼 있어가지고, 내네 화장실에 딱 처음 들어가면은, 아. 아마 이제, 바디워시, 뭐, 샴푸, 이렇게 세제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세 개가 약간 다 비슷하게 생겨도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다 헷갈린 게, 헷갈린 것 같아요. 중국어로 써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원거리 딜러 선수는 누구예요? 어. 저는 나중에 룰러 선수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룰러 선수 말고 좀 다른 네. 해외 선수를 좀 누가 한번 만나고 싶다 누가? 해외 선수요. 그래서 데키 로브 선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어 일단 잘아잘아지는 자라, 것도 있고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때 음, m 때문에. 네. 자그 요즘에 답체고도 <웃음> 나왔지만 아 이게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어, 요새, 그, 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 결과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프로젝트가 점점 진행되는 것 같, 아요 그러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어, 이제, 포켓몬 중에, 그 근육이 되게 많은 포켓몬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아직 진화를 한 번밖에 못 해가지고, 이제 꼬마돌 정도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진화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개그 중에, 제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네. 아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니요 또 있어요. 아직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팬들 중 질문 중에도 그거 있었는데 프로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는 언제고 뭐 좀좀 뿌듯했을 때는 좀 근데 지금 질문 한 분도 있었어요. 언제가아 힘들 때랑 음, 가장 뿌듯할 음, 때요. 맞아 맞아. 어 이제 가장 힘들 때는 그 BBQ. 시절에, 그, 강등 당했었던 그 시절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뿌듯했던 때는 당연히 이제 서머 우승했을 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롤드컵은 어느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지. 당연히 어... 우승했지, 우승이겠지만. 네. 네. 현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어,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목표적으로도 그렇고, 전 당연히 우승 보고 있고, 음, 저희가, 저희, 원래 하던 대로 잘 하면은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락도 있고, 막, 지금 뒤에 있는 컵밥도 막 되게 많잖아요. 네. 먹었을 때 가장 맛있었던 게 뭐예요? 어, 일단, 어제 와가지고, 아직 세 가지밖에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짜장 덮밥을 먹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어,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들 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생고를 보니까 쇼메이커 선수가 고스트 선수 콜라 너무 많이 먹는다 걱정하던데. 네. 해명을 하 뭐가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게 제가 그 하루에 이제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거든요. 이게 제가 하루마다 내놓는 게 아니라 이제 며칠 쌓여 있는 거를 그대로 내, 그 밖에 놔둔 거라서 그, 그렇게 더 많아 보인 거예요. 하루, 하루치가 아니에요, 후에 호수가 약간 오해한 거 같은데. 중국 지금 생활하면서 좀 심심할 때는 뭐가 있어요? 아, 심심할 때요? 아무래도 옆에 이제 팀원들이 없다 보니까 원래 이제 약간 쓰다도 같이 많이 떨고 약간 쓸데없는 재밌는 이야기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예. 그런 게 없는 점? 약간 그런 게좀 심심한 것 같아요 그 온라인으로 스크림 하다 보니까 조금 네. 힘든 부분이나 그런 거 있어요? 궁금하긴 했었는데 어, 피드백을 진행할 때 약간 서로 얼굴을 안 보고 하고 약간 아무래도 직접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게임을 할 때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네. 자, 이제 자가격 리가 끝나면 이제 호텔도 이동하게 되는데 네 풀리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또 뭐가 있어요? 어,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저 일단 그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약간 삼겹살 같은 거? 난 그런 게 너무 먹고 싶어요 고기? 소고기나, 이런 이런 고기. 네. 자, 이제 한국에서 이제 팬들을 보고 있는데. 네. 한마디 하고 있는게요. 네. 어, 저희를 이번에 되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곡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성적 거둬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